어 최석감을 이거 참 내가 가져갔잖아 기억 안 나?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죠. 자와다노라 기억해봐 나에 대해서. 케이가 나왔었다 이러면 샤키에서 샤키 2가 돼요. 다 꺼치해줘. 오 괴물기, 문어방, <웃음> 방사능이라뇨? 아니야, 방사능 아니야. 메직컬 키, 갈매기일까? 로켓 점프? 문어방. 귀찮다, 이걸 쓸래. 아하하 즐거워 조백 기뻐아난이 순간에 위해 태어난거야 그래 항상 항상 이때를 기다려왔어 이순간 기다려왔다고 그방에되는 것은 사라졌어 아 드디어 조건이 갖춰졌어 전부 전부 너무 뜻뿐이야 고마워 와다와라 아 지수씨가 안가니 아하 그거에 당연하겠지 뭐야 무슨 소리 하는건데 괜찮아 이제 알수 있으니까 그만둬 <웃음> 서영 없어 이제 말고 없서자 시작할게 <웃음> 네 죽음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왔어? 아, 히익! 아. 어 뭐야? 흑. 그, 안되네요. 오늘은 반응도 될 편이 아니야. 어..왜..왜 아, 아, 아, 어째서.. 어라라 아직 이해하지 못했나 보네? 와다노라너 손을 봐봐. 에? 어? 바..반지가.. 아, 그래 그 반지.. 너말하려고 사용하면 결국엔 더 간단해 볼수있은까 봐지 클럴리가그런그룹그한느낌위험가은 그래 내가 죽고봤지때문인지 게다가 도사제가 속인 것도 나야 헤? 녀석도 이용하는 거 정말 간단했지 그리고 바다에 도구 뿌린 것도 나 감이 좋은 녀석긴 방해되니까 특히 다 지은씨가 가장 흘들었였어뭐 요약하자면 전부 내가 지시라는 거야 거 그, 거짓말 아 안심할까? 뭔지 이제 쓸모없으니까 석캐씨 전체서 어째서 이런 짓을 어라? 아직도 기억 안나? 그럼 이러면 어떨까? 물고기야 보리가 좋다 푸슈푸슈 꽃미난 됐습니다 어때? 이거라면 기억해주려나? 그래, 모든 것은. 양복원들, 미쿠츠 공주를 위해서. 양복. 대형과 와다 놔라. 오 제다 공주로 엮어버리네. 이게 공주 맞아 공주로 엮여지는데 그럼 이게 메인이야. 아까 토사치 공주는 디저트 거. 아 기안 났어 그때 그런 밤에는 돌아가도 되니까. 응저 심해가. 그날 삶의 기체 헤어지고, 고의 그 후에. 와다구 와라! 뭐라 사이키씨, 무슨 일이야? 큰일아, 보금 도둑 맞았어에 바로 와다구 와라 데리고 와달라고 했어. 다치면 먼저 오래된 바러 갔어. 우리도 서두르 가자. 어엉 어. 오래된 바다로 향했어. 그럼 난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쪽에 다치마이가 있을 거야. 응, 응, 알았어. 다치마씨 저, 조 죄송해요. 먹음을 도둑맞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째서? 다치마씨 어디 계세요? <웃음> 그녀는 여기 없어 왜? 여기씨? 왜 여기, 여기 들어오면 아 왜냐면 방금 건거짓말인 <웃음> 장어예요. 돌고래가 아니고. 응. 와닿짐 괜찮아? 와다 놓아라. 여긴 어디지? 모르겠어 정신 들어본 여기 있었어. 이거는 저장을 해놔줘 따로. 괜찮니? 뭐야, 여긴. 여기, 보상. 자스핀 어쩌지? 어떻게 해야 나수 있지? 여기, 싫어. 여긴 죽음의 바다 일부야. 다치하기 힘들겠지. 상어 고기 조리하면 먹을만 하던데, 맞아. 아, 드디어 말했다! 아까부터 저기 가만히 있으면 한마디 안 했다고! 어, 리구나. 어떻게 된 거지? 자키가 말한 말할 수 없다. 없었다라는 무슨 의미야? 너는 배신자가 아니었던 거야? 후카미. 어, 내가 말할게. 기억났으니까. 아직, 완전히 기억나진 않지만, 사메기친 딸을 배신한 게 아니야. 나를 구해준 거야. 보검이 없으신 날, 그날에, 나랑 같이 있던 게사케씨였어사케시계에 속아서 그 보검 빼앗겨버렸어. 사메기친은 배신자가 아니야. 죽음을 받을 권속도 아니야. 사키가, 사키가 말한 죽음을 받을 권속이란 게다대체 뭐야? 그 바다에는 또한 명의 공주와 그 공주를 다서리는 방타가 봉인되어 있어 우리는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 먼 옛날에 우리 아버지 마법으로 죽음의 바다벙 봉인했지만 언젠간 그 바다의 유지를 이어받는 죽음의 바다 건석이 나타난다고 들었어 그래 몇 년이나 몇백 년이나 그건석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게... 샤캣 샷캣.. 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마도 죽음의 바다 드세려려한걸 거야. 그럼 그런 짓 하는 게왜냐면 가능해? 왜냐면 대만사 포기시켰잖아. 응, 하지만 창의 요주가 부서져버렸으니..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 죽음의 바다의 힘을 억누르고 이 바다를 지켜주고 있었어. 지금 바다의 균형을 무너져버린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야셔켓시는 그거 말고도 그..그러스가 어쩌면 좋지? 죽음의 바다.. 불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아, 죽음의 바다 클랜에 들어갈리.. 어 죽는 거겠지? 죽음의 바다와 같이 버긴 땐 또하메의 공주.. 그래.. 믿겟.. 윗거충 주임은 무소중도 강력해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봉인을 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어 하지만 더 이상 이 바다에 대모사는 없어 그리고 대모사의 딸인 내게 죽음의 바다를 봉인한 능력은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죽겠는데? 그때 그래 그때 내가 석지 않았다면 이렇게 돼지는 머리 아픈 거야? 아니야, 아, 이거 뭐리아픈거야이니야 아직 기억나진 게 않은 게 있어서. 아다노아랑 이제 됐어. 응, 너무 순진야서 그래 정말 기억이난거구나 어. 응. 그이이이런거야 기억이 아다노아라는 그녀석이 마법에 걸려 있었어. 아니, 그건 저주로 하는 게 맞겠지. 그 저주 때문에 그날 있던 와다노아라 기억은 상상조각 나버렸어. 와다노아라 그날 있던 있던 사실을 알게 되면 저주가 그녀를 죽먹는 그런 농간을 불어놨지. 그래서 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강력한 마법을 발동시킨 대가로 저주를 선물했을 거야. 그거와 동시에 와다노아라 기억이 돌아온 거지. 난 그런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계속 잊고 있었구나 그때 너는 기절하고 있었어 기절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랬구나 <웃음> 어, 우리는 삼백 기치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런 우리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시원진했던 거네 미안해 삼백 기치 이러는 거랑 용서받을진 못겠지만 미안해 잠이겠지? 뭐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미안했어 다들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말 안한 것 뿐이니까 <웃음> 때리는 거 아야 뭔데 딱히 의미는 없고 뭐? 아이 어이, 어이 퍽 그래서 이제 어쩌지? 컵보다 여기 어떻게 나가지? 두시 나갈수 있어? 두시 두가 <웃음> 어라? 그러고 보니 아까 타출을 어렵다고 했었나? 그래 그 녀석은 달의 리약을 사용했어 어떻게 사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에이 그럼 어쩌지? 아다찡 뭐지? 어? 와! 검은 안쪽에 빛이. 괜찮아. 길은 막히지 않아. 아, 눈가마다 뜸이 변하는 거? 어. 다들 가자. 오케이. 응. 어. 라자. 자, 사람 있겠지, 너? 그래. 아, 드디어 내가. 사부치 감축되었다. 전투 중에 완화 말의 스킬에서 3 0치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 스킬로? 아 스킬로 불러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킬로 아 스킬로 불러낼 수 있는 거구나. 진짜 지... 맞아, 미투. 진짜 징그러워 이거. 나도 그 생각임. 머기코겐스 다음으로 징그러운 게있고눈 많은 거는. 그래도 모기 거 캔슬이 그나마 낫지. 응 진짜 잘해놨다니까.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려놨어. 밑에인가? 어 밑에다. 어이 기분 나쁜 장소였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 아 정말이다 좋아 다들 서두르자 아까 그 장소야 세이브 언제든 세이브로 먼저 해놔야 돼 밤 사케인 녀석이 보이잖아 그 녀석은 오래된 바람 향했을거야 응 바다가 이상해 오 바뀌었어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바뀌었어 세상에 아 여기 거기거나 죽음의 바다 쪽이구나 난또 <웃음> 영국 레이드 팀은 구합니다 탱크 부대 아핫 여기 아이템 있는 거로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가도 아닌안 주나 본다 난 맨, 난 법사, 맨 딜러. 원거리, 어, 원거리도 좋지. 잠깐, 돈이 9999가 돼 있는데? 또돈 자본이 되어왔는데 또 돈이 9 9 9구가 되어있어 돈이 9 9 9구가 되어있어 세상에 자본이 최고여 진짜 여기는 있또 과자 쓸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와다노아라, 왜 이렇게 빨리 나왔구나. 지가 점사도 구합니다. <웃음> 어. 역시나. 응. 와다노아라, 왜 그래? 와다찡? 어, 어라? 와다노라, 호시 혹시... 내가 무서운거니? 다치미야씨.. 늦어서 죄송해요.. 먹으면 더둑맞았다는게 사실이에요? 어째서.. 아 <웃음> 지금 왜이러버린건니 안돼.. 교재씨 <웃음> 찾아줘요.. 다치미야씨 어디계세요? 그녀는 여기 없어. 에? 샤샤키씨, 왜 여기, 여기 들어오면? 왜냐면 방, 거짓말이니까. 어? 에? 후후호 <웃음> 후훗. <웃음> <웃음> 샤샤키씨? 그래, 너야. 거지? 왜샤캐씨가 사명기치랑 닮아? 저기 와다 놓아라? 어? 에, 아. 어. 샤캐씨 그, 그, 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응, 알고 있어. 게, 게다가, 어떻게 들어오 그런 건별 상관 없잖아. 저기 와다 놓아라, 너는 나 좋아해? 뭐, 물론이지 에이, 정말? 그거 기쁜데? 나도 와다 놓아라 정말 좋아해 어, 에, 아, 잠깐, 사케씨? 저기 와다 놓아라, 지금 바다에 올바라트 생각해? 에이, 지, 지금? 뭐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 이색는 잘못되어 있는 거야 에헤? 저기 와다 놓아라, 너는 날 좋아하지? 그럼 내게 협력해줄거지? 샤키시 어? 무슨 뭐 말하는거야 으.. 저..저기 샤키시 아파.. 나줘너라을 뭐 이해해주는거지? 와다 놓아라 에 아. 시..싫어 그만해 와다 놓아라 그만해 <웃음> 저샤키시 아까부터.. 무슨 하는거지 전혀 모르겠어 저, 저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게다가 그 모습은. 그렇구나. 뭐, 그렇겠지. 갑자기 이런 말 하면 예약인뜨겠지 아하하. 사, 캣케씨 괜찮아. 지금 바로 알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에. 괜찮아. 난, 넌 아직 모르는 것 뿐이야. 어, 무슨 말이야? 유리와 와다노라, 여기서 내가 깨닫게 줄게또 도망쳐야 <웃음> 와다노라라, 또론이야런 야, 또 열심히 뛰어야 된다. 도 망쳐. 사키시 어떻게 된 거야? <웃음> 꺄! 후후 와르노하라. 힉! 잡았다. 시, 싫어 그만해. 안돼 그분두지 않을 거야. 저 저기 뭔가 잘못된 거지 사키시 이런 짓할 리가 없잖아. 아니, 틀림없이 사실이야 거, 거짓말 왜, 왜, 왜 어째서 지금까지 뷰렛는데 난 말이지? 실은 죽음을 받을 곤속이야 허? 어? 미안해, 지금까지 속여서 그, 그, 그래 석겟이 죽을 바다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지 <웃음> 이용당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의지라고 그, 그로스가 어째부터 우후 언제야 슬까나 아주 멀고 먼옛날부터 그랬지 <웃음> 하지마 이제 이바다도 오늘 끝이야 멀리 있어야 할 모습을 돌아가야지 저기 알고 있어? 어. 너가 빨리 결계를 풀어줬으면 했는데 말이야 오, 순순히 예술가고 대집이자니까. 아, 시, 싫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잘해주면 되는 거야. 시, 싫어. 싫어, 싫어. 그만해. 나줘안 돼, 안 돼. 너부탁 들어주자 내 거야. 싫어, 싫어. 그만, 그만해. 살려줘. 우후후. 사, 살려줘. 살려줘. 살이 겠지 I'll make it cheese.